제3회 아이사랑 안심보육 공모전 불났을 때 고우! 고 고우! 불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영이는 엄마랑 마트에 갔어요. 반찬거리와 과일, 생수를 카트에 담고 곰돌이가 그려져 있는 예쁜 수건도 샀어요. 계산을 다할 무렵 출입문 저쪽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하영이는 달려가 선생님 품에 안겼어요. 어머, 하영이구나. 뭐 사러 온 거야? 수박도 사고요, 곰돌이 수건도 사고요, 많이 많이 샀어요. 오, 그래? 선생님은 하영이 손을 잡고 엄마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눕니다.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그때였어요. 어린이집에서 소방 대피 훈련을 할때 듣던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불이야! 불이야! 불! 불!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립니다. 누군가 소리칩니다. 엘리베이터 어디 있지? 선생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순식간에 마트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엄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머, 어떡하지, 어떡하지?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선생님께서 말했어요. 하영아, 괜찮아, 어린이집에서 배운 거 생각나지, 같이 해보자. 불났을 때 고고고! 하영이는 불났을 때 고고고를 외치며 하던 것을 멈추고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숙이고 비상구 쪽으로 재빨리 움직입니다. 선생님과 엄마도 서둘러 함께 갑니다. 계단으로 대피 중인 어떤 여자아이가 신발 한짝이 벗겨졌다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 신발, 내 신발 한짝그 아이는 신발이 안 보일 때까지 뒤를 돌아보며 엄마를 따라 내려갑니다. 2층 계단에서 어떤 할머니가 콜록콜록 기침을 합니다. 몸이 불편한 것 같아 보입니다. 엄마는 재빨리 새로 산 곰돌이 수건에 생수를 적셔 할머니에게 드립니다. 할머니는 젖은 수건을 코에 대고 마트 밖 큰길로 무사히 나왔습니다. 휴! 할머니는 고맙다며 수건을 엄마에게 건네주십니다.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큰길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그때 119 소방차가 마트 쪽으로 달려갑니다.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마트에 접근합니다. 엥, 엥. 검은 연기가 나서 사람들은 무서웠지만 소방차가 바로 불을 꺼주어서 참 다행입니다. 4층 식당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엄마는 하영이를 걱정하십니다. 하영아, 많이 놀랐지? 괜찮아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소방대피 훈련 많이 해서 무섭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흐뭇하게 쳐다보십니다. 하영이도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불 날까 봐 우리 소방대피 훈련 자주 하는 거지요? 선생님은 미소로 답해 주십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영이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대피할 때 할머니가 왜 기침을 한 거예요? 응. 음, 연기와 독한 가스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 연기를 마시면 기침이 나고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몸을 아래로 숙이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영이는 고기를 끄덕였어요. 우리 하영이, 오늘 새로 산 곰돌이 수건 젖어서 어떡하지?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소중하잖아요. 수건은 빨면 돼요. 우리 하영이 다 컸네. 엄마가 칭찬해 주시니 하영이 마음은 아주 기쁩니다. 불났을 때 고고고 하던 것을 멈추고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숙이고 비상구로 탈출. 불났을 때 고고고 하던 것을 멈추고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숙이고 비상구로 탈출. 하영이는 기분이 좋아져서 소방대피 훈련을 노래로 만들어 부릅니다. 엄마와 함께 부르니 더 재미있습니다. 불났을 때 고고고, 불났을 때 고고고.